챔젤리, 안녕하세요. 예? 헬프요. 어디, 어디? 1A54번? 반갑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아, 근데 자리 안 되죠, 형님. 아, 뭐야, 하트 형 상대구나. 아, 돼요? 저랑, 형, 진짜 밖에 말래? 한번? 저, 저, 저, 저, 저, 저, 한번 해볼게. 충격 뺏어놔. 어. 개비야, 개비 하나 더. 가빙다빙오오오이 올려 올려 올려나. 문 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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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나이스. 개구자고. 방위판이 왔다. 이거, 삼터님, 딜빙 까주시면 네, 제가 네. 릴레이빙 갈게요. 기둥빙 하나. 패스빙 빠른. 딜빙 그 한개 더. 오늘 나왔대요. 기둥염한개 더. 계속빙, 계속빙. 자금 넣어줘야 돼. 아 네. 중... 펑퍼 에있어 아, 기비 하나 더. 어, 아, 아, 들어가 들어가 줘야 아, 아, 아, 야, 차가 차가 돼. 들어가 줘야 돼. 박서야. 우리 작설 작설. 흔들하지. 아, 됐다 아니, 기둥 기둥 기둥. 이기이야 큰이야, 큰. 큰큰 기둥이래. 칭찬하는 거죠, 지금. 일단 층 나왔어. 2층, 2층. 2층. 안아요. 3 만아요. 3층이 같다. 아, 안아요. 그럴 같아. 아닌가? 클로로 빠진 소리인데. 그냥 잡으러 갈게요. 2층, 2층. 아니, 무슨... 아, 이거아 무슨... 그가... 야, 이거 오늘 뜰 만한데? 아, 이거, 이거 제가 네. 이거 아, 뭐, 올린 거 잡았었거든. 이거 패스 빠르지. 패스 빠르네. 네, 빨려요.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기둥 릴레이핑 하나. 초반에 핑 3개로 갈게요, 조건 어, 네. 하나, 둘. 어? 이거 초반에 그러면 길빙 안 까지나? 이거 삼턴형 아, 아, 길빙 까주시면 좋은데 길빙 이거, 왔다, 왔다. 2층, 2층. 이거 2층, 오케이. 아, 빼자 중독립, 빼자 이번엔 빼야돼 빼야돼 개비야 개빙 그래 나비 나비 나비 나비 우리 빙왔다 아, 우리 빙왔다 이거. 아 이거 하트형 빙이네. <웃음> 이거 방업 따님이 길빙두개 고정으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 제 네, 이름이, 네, 네. 두개 네. 제가 그러면 네네 제가 릴레이 빙칠게요 영혼님도 내빙 치고 나서 할게. 릴레이로 넣어 넣어준대. 패스 빠르면은 큰 단층 까주고. 대충 나가 길빙 하나. 둘. 길빙 하나 더. 하나. 아 이거 자꾸 많님 바로 울린다 2층 포가나빛 두개, 빛 두개 까놨어 한개 더어나빛 기둥 연막 하나 하나 개빛 하나 나오나왔다오르르 오르르 빛이다 이거 이빛 포가 어, 어, 어, 어, <뱅> 아, 어, 나 빛빛 소리 이거 빛빛 하나 빛빛 언덕 연막이 없는데 층은 기둥까지 이거 효준님 지금 완전 공방 전쟁급이라서 제가 지금 소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스페리퍼스 미션 최대한 도전할게요 일단. 여유 있을 때 공지 바꿀게요단 한번 릴레이 비행기 더. 근처 포가나. 릴레이 기 릴레이 비행기 더. 존나 빨 패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됐다 이거. 패스 있다. 아, 다왔어 어? 아, 작게, 하나. 작게 하나 더, 작게 하나 더. 언덕, 언더, 언덕이 보시다시피 정신 없죠? 사생형, 하이요. 아, 짝스나네. 짝설대스나. 기동들, 기동들, 기동들. 기동들. 저희가 그래. 지금 아, 저, 저 지원 요청받아서 온 거라서, 일단은. 조금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는 솔직히 좀 살짝 놀러왔단 말이야. 풀방이 홀더라도, 아니라서. 홀더라도. 그냥 1조만 하자 이 생각이었는데 예. 지금 예. 이제는 좀잘써야될것같아요 나만 도야아 예. 까비까비 네아 오케이 확인요 저 큰, 나저큰좀비감큰나 좀빙하나, 승조큰좀하나큰 왔다 2층 포가나 어. 홈에 포가나 기층 잘랐고. 근데? 예. 찔렀다. 찔렀다. 사야돼 이거 팁딱병이 양념. 우물 박스포나거 우물째. 우물째. 나 이거 저빙또빙뚝영원엔 따라와 봐. 나큰큰 찌르자. 따라와 봐. 따라와 봐. 아, 초콜필큰 양각 초콜필 이거 피 많은 분 차라리 큰.. 아 피가 없구나 다, 다 초쿠유.. 네, 오케이 어, 초쿠유가 에피거든요 기둥 누구예요 기둥 초쿠유 어. 천사랑 어. 몸을 모니 안다기 안다 안다 안다 계서 편적으로 편적 편적 폭탄 이에 설치되었습니다 나 하이차드 니 쪼고 있네 예 <목소리> 바로 안보여 바로 안보여 영혼의 하늘 봐줘 아 왔어요 박스 <목소리> 왔어요 스납방. 아 박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빙 까줘 예안돼 오케이 초반에는 세개제 것까지 세개거든요 다른 사람들 립빙 까주면 돼요 예? 리빙 네, 리빙하기도 오늘 나왔다. Ulata, Ulata, Ulata, Ulata, Ulata, Ulata, Ulata, Ulata, 다 l a t a Ulata, u l 아, 근데 방금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갈 타이밍이었는데. 이번에 후핑 한번 가 볼까요, 아니면? 저저저삐앙켜 볼게요. 내가 빙 먼저 딸게. 그 영원하면 내 들어갈 때면 무조건 따라 들어오네. 무조건 그냥 내 부탁인다 생각해. 다비, 다비. 네. 우물 나왔어요. 뾰뾰뾰 우물 나온 듯. 파치 파치 파치 파치. 큰 하나 아니면 우물. 파, 파치 했어, 파치 이거 파치 파치. 패스 빙 피하고 갈게요. 저, 아, 네. 저 기둥이 하나. 저기둥에빙 하나. 빙두 개. 기둥이에 아, 갔어요. 저빙저 빙. 저못 아, 들어가? 아, 지금 들어가도 돼요. 저빙저 빙. 둘 다서는 아니죠. <시> 아가파 아. 아이고. 수비 하이팅. 자 우물 천천히 나게요 이번에. 어지야 볼게요. 자리가 비어나. 우라세 이상. 우물 아 됐다. 모코고 띠. 2층이나 단층 조심. 우물 비어나. 2 나이스 나이스 클라바이 어 아, 기둥빵 아, 기둥 기둥 기둥 단층 단층 7 0 m 홈 아, 2층에서 안보이시나? 아, 나이스 자작작작작지하이이쿠지하이지이있었어지이쿠나 돌격이었어 지이쿠나아저페이 지하이쿠 나이스 지이 였거든 이거 쓰나아 네네 효준이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다 시피 지금 뺀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아, 이거 갑라기 이거 갑자기. 이아이고갑사거갑자 이거 갑거 갑자기. 이거이제뛴거조심이피나이 오에 매돌퍼가 나. 나로 하나. 아, 또핑. 단랑 아, 클라, 하나 더. 단체 기둥. 큰 하나 나. 큰한큰설중큰설중큰 하나 설 지금 큰 하나밖에 없음. 큰 하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중에 있죠? 라인 시파가피 하나 있고 큰 하나 하나 큰 울베로 하나 갔다 울베스나 큰 울베스나 까비 어, 이거? 이거 저 옴을 바로 나가볼게요 네. 가아 아 수나마 왔다 핑 2개 무없어네여기하나게 2층 크리층 2층짤 2층짜 계속 빙저기 빗박이랑 철문선아 라인들 저하나 철문 저배 철문. 오른쪽 피어난, 피어난, 피어난, 피어난, 피어난. 네. 나이스. 아, 하이틴 하이틴 점수 따면 돼요. 이번에 또천체갈게 이번에. 튼샷. 어, 튼샷. 네, 안뛰어요 이거. 이거 오머흡핑이흡후좀 후빙. 예. 네. 얘네 후빙 들으면 갈게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오 하나. 두 개. 어, 오다. 아이고. 후빅한대 나이스. 다오 볼탱. 중차 안보이고두도 있어. 폴란드 그럼 개피. 폴란드 개피. 야만 야 야만, 야만. 야만 야만도 있었어. 야만이 반이면 만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음, 거의 거의 전쟁이지 뭐. 재밌네. 대각이요 대각핀 하나. 각핀 조심. 각핀 조심. 각두 개. 우물 없어지. 네. 뭘다 아, 떴다. 아, 이거 이층 조심. 이층 조심. 어, 나왔어, 2층도 조심 목 뽑고 딩거 잡았고 키, 때 너, 때, 2층 삐안개 더 x 더. 2층 빙. 기둥갔다 기둥, 기둥. 아, 중적스나 중적 evet. 거의 전쟁이긴 해아 봐줄게 기다려봐 오른쪽 D 한번 눌러 네 저희 지하 녹색 박스 지하 녹색 박스 형발보발 쏜다 발 쏜다. 어 그대로 있어. 아 가만히 있으면 돼. <목소리> 가만히 있으면 돼. 저희장 나오는 거자가 볼게요. 적배 나오는 것도뭐니 네. 어, 적배 나왔어. 적배 나와서 중째고 있는지는 몰라. 일단 적배는 나왔어. 이거 하나 까요아니 뭐까지만 그냥. 뭐, 그냥. 영원은 땡겨 줘. 이럴 때업다운할 필요 없지, 방금. 자이에게 스나이 했 때. 응. 데려, 데려, 데려, 데려, 데려, 데려, 나이스. 아군이 리하였좀 올라가다가 죽었거든. 한번 음, 잘 참았다. 이번에도 우물 천천히 갈게요. 우물 빠르진 않아요. 어, 우물 나감? 예, 네, 우물 삐가나 딩도게. 나났다나왔다나났다장왔다 오케이 피커. 오 o, 나이스 샷. Oh, um, no, 아, 이거 오물하다. 오물하다. 오물하다. 죽었하삐 나이스. 소리 좀 조절 좀 할게요. 와, 근데 브리핑이 어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나왔다장나왔다 아다나 이클라서 중딱 나왔어요 저썰때썰때썰때썰때썰때 홈불에 있을게 그냥 썰때 박스 박스 아 괜찮아요?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역전 큰은 계속 이대로 할게요 그냥 시간 그냥 예 야, 이거 주웅 너 바로 뒤에 따라가도 마 이거 안멍다켓이 없나봐 까 아니야 까까까 따는데 이하고 나오나 안멍는만따 이층 조심! 2이조조요요이 친구 지금 이아구 지금 이친이스구지 하나 더! 구지 하나 더! 구이저이거 우물 바로 나갈게요! 오케이 이거 모고코 단층 가는거 조심 아이고. 2층 2층 2층 2층 같은데? 아니아이구나공으로 삐온다 자리 먹었어요 일단 이거 자그로 모이는거 뭐 조심요 영화, <David> 나이스. 피, 야, 중정 중정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잡았다. 장 많다. 완적스아너완적스나빠지겨져 no 하나 더. 지아이구들 지구지구어나 작성 아, 완적 죄송. 가빡가만 아닌데? 층 2층 2층 2층 2 이거 재밌어 2층 2층 제가 2층 2층 2층 2층 2층 2 라이스 저도 빙눈 이거... 먹었어요 네 퍼퍼 네. 퍼퍼 네, 저저 이거 아, 저배은 바로 할까요? 어 가자 가자 가자 마루 조심 아, 형두형개 먼저 까오가 어, 바로부터 드려빙빙두개더네개 검자겠 옆에서! 어, 올백화, 올백화. 검자 포가나? 하나 아, 아, 아은으나행나여나통들어가 있고 네저검 체크 한 번? 을눈는아 그럼 하간거 같은데? 나왔다! 초크요 검보 포가나다 포가나다 저 다시 적통으로 적통으로 눈통 나왔다 적통 어, 적아이고눈적배도 가다용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아, 까아눈 많아. 이 이거 계속 이다 이거 눈밀 눈밀. 또빙 또빙 또빙 이거 완전 나운드? 좀 어, 홀란드 왔다. 전진 홀란드 전진 어, 어, 어. 빠질게요 그냥 완전 빠질게 이거 눈통 작업하고 눈을 변하다 나이스 그냥 막 찌르는구나. 나 다시 다시 이문. 오, 나이스이제눈밀 건가 봐요. 눈천장마나하나더나 누나, 나더나 누나, 개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한번 가볼까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좋아하다. 이거 한검세명 정도 가서 왼쪽 붙었다가 폭 터지면 바로 찔러버리죠 저도 검 붙을게요 그냥 왼쪽에 있다가 뭐 하나 터지면 바로 갈게요 그냥 가야겠다 검색병 하나 핀 간다 검목 찌름 피피 어, 어, 아이고 어, 이거 숨어있다가 터지면 가도 되긴 한데 나좀거 어, 글로... 예? 전진 둘검들검들 검들. 이거 방금도 그폭 터지면은 저희가 없었어요. 없나? 안 보이는데. 거 여기. 여기 오, 아, 이거 올리베. 다시 천천히 해보죠 눈 만약에 좀 힘들면은 빼서 그냥 네뭐울베서 삥치고 다시 천천히 가든 스나로 열든 해야 될것같아 중을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얘중 우리 나중에 어. 나이 네. 어. 오케이 형 나이스 나저또삥템좀더 빼볼게요 연막 어. 하나 어. 더 삥삥삥삥 있어? 이거 우리 눈세명 빼서 그냥 눈동 작업하고 1문 찌를래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눈동 작업하고 중 전진했다. 눈통 포거나. 눈통 빈도개, 핀도개 샘들 샘들 샘들 1문만 봐줘요 조심. 샘 봐줘. 검으로. 쟤는 조건 보이 눈을 뱉죠. 눈을 뱉고 상을 상을 해. 눈을 뱉도 있어. 눈을 뱉도. 잡았어. 이거 눈을 뱉, 어. 이거 데 잡았어. 어, 이거 눈을 뱉한테, 이거. 아, 이거 이거. 아군이 사이 좀 포가나 예, 아, 오 오케이. 어, 나이스 오, 네. 바닥 옆에 찔라 찔렀다 바로 앞에 아, 누드 양반이 한핑 하나 더한게 빠진 것 같아요 저핑 오케이. 나이스 양념잘 이거 또테미는 사람 아눈 가도 되겠다 눈 그래. 가야 되겠다 바나비 아, 하나 바나야 아, 하나 깔어 아하인 범복에 홀란트 있었어 아치없야란야 아아 위치 위치 배 같은데 누가? 범울배 중계 중계 중계 중니다찌는거 조심해야 돼저 아이템 없어요? 우리 눈으로 아, 쓰나 분? 눈따라봐눈따라봐 그냥 눈따라봐 빨리 하나. 화력으로 잡자 뒤 조심해서 와. 응. 음. 어, 왔다. 이것을... 어. 눈빛찌는거조심요저안 먹은. 눈눈 전진발. 눈 전진발. 아 네. 은잡먹자피많저이 먼저, 먼저 가야 된다. 음. 아, 네. 네. 연리 포가나, 지렛아, 지렛아, 지렛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이거 세 명이서 그냥 어디. 어디 좀 싸워야겠는데요? 올려, 네, 건가죠, 그냥. 왔다. 전진, 전진 있었으면은. 한번 잡으러 올 거예요, 저희. 이거 앞에 하나만 잡고 빠져볼까요? 빠질게요, 산 걸로. 산 걸로. 산 걸로. 아, 있어요? 안 돼! 아, 왔다 5배들! 아이고 까비까비 <웃음> 3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고타서 하이오 아 해볼래? <놀라> 확인 아, 라디포거나 검이 연막 저눈작업하고중 갈게요 아 눈동 왔다 아이고 검은 나 하나 나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검스나 하나 있었어요 야나검둘검둘검둘검둘검둘 네. 가보 가보 가보 올베 올올 하나 더블 검이 뭐야 거물배 울배. 울배 울배. 울배. 울통. 배배울통물울통이랑이라울이라나이스나이라울통이울이라울이라이울통이나이이나 어, 포비살 검술 검술 자, 검 빼고 검 빼고 검 코너, 범들에 코너, 범들에 코너 있었다 응, 나보자 같이 가보자 응. 야만형도 아, 있다 코너 없고 빠짐 빠짐, 아, 빠짐 일단 빠질게요 일단 눈통 간거 같은데 중끝 쌤 조심 쌤쌤쌤쌤쌤쌤 쌤이다 쌤 빠졌다이만도 삐어나. 아 가보 가보. 검검 검쓰나. 이문 간다. 검쓰나 이문 간다. 올고 목표물을 파작했습니다 검으로 쓰나둘. 아 검불 검 검으로 둘. 나 아이고. 뭐뭐니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 아, 이스 나이스 야, 우 좋다 우리 하하 이모, 포나 포화나, 나나포나 확인 포코너 아, 어, 됐다 너무너무 길게 가지마 너안게네빠질요같은 죽어 복도에 왔다 가보았다 가보다 가보았다 가보 가보 하나 더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유보 가보 가보 가보 가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일에 띵두개. 아이고, 가비. 해뵙습니다. 뭐야 무궁화 키이 뭐야? 네. 검, <목소리> 검인 것 같아요. 땅이 형님. 네 분. 맞아요. 아, 나저 시간차 중님 이번 패스 했대요. 넘어 빠질게요. 중 하나 잡았고 빠질게요, 빠질게요. 빠질게요. 빠질게요. 오는 거 조심 네 검도 조심. 이거 눈통이 좀 위험한데. 눈통, 눈 빨란 거 같아요. 제가 건게요 눈통도 들어올 때 눈통 조심. 아우 중들. 중들 중들 중들. 아 방금 결정 <웃음> 결정을 못 했다. 갈 때였다. 갈 때. 하나 파야 되는데. 지도가1쪽 아, 아, 아, 하나. 앵글. 1만앵글글 무조건 1무만던진1무무이 가보 가보 갔어. 울통울통이야 물통, 어디 돼? 물통? 아, 일문으로? 일문으로? 아 어, 일문이야? 오, 어이, 나이스. 어이. 오. 나 나이스! 잠깐만, 어, 예, 그럼 제가 볼게요. 나 계단 안 찍힌 음. 음, 맞네. 우리 안 네. 이거. 지금 이거... 왔어요. 돌백딩도 왔고, 애이만생하나나눈통지는 눈통 없다, 눈통 없다, 눈통 없다. 아, 삥 클럽다. 아, 눈통 빵 눈통 돌이야. 눈통 아이고, 빙은... 타이밍안 좋았네. 아, 계단이 하나, 갑이요. 타이이안 좋았다. 저기 목표물을 습니다 확인이요, 확인이요. 일목폭조짐 빼고 갈까요? 좀 나이스. 엠망한테도 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빠질게요. 중뺄게요 어, 어, 어, oh. 오면은 그냥 그 벽빙칠게요 몇비 하나, 몇비 하나, 눈 하나, 더, 눈 하나, 더, 눈코나눈 코너 나무 눈 코너. 조용해요 콩하았어요쟤나몇비 눈, 눈, 예? 아, 나닙니다 아닙니다, 보몇님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이제 이비 하나, 몇비 하나, 몇비 하나, 몇비 하나, 몇비 하나, 몇비비하 오케이. 그럴까요? 저, 저도 눈통 나갈게요, 타이밍. 저 눈통 릴레이 할게요, 타이밍 보고. 중포? 중포? 중포? 중포? 중포? 중 중포? 중 중포? 중포? 저패스덤저 아직 빙이스. 예, 네, 중도 조심. 중 올라온다. 중에 빙어나. 중, 중 왔다 중 왔다 중 왔어요. 저 빠짐. 아 이거 중요크네 빙패스. 중구투명, 중구투명, 바로 왔어요. 1문. 나이스! 1문. 와, 까비. 와, 아, 무궁화, 씨. <웃음> 와, 무궁화요. 한컷 했네. 이번엔 마무리해요, 화이팅! 예. 1문에 포화나. 패스패스카패스패스카 누통 왔다 뺨나 오케이. 자, 턴가다하고다 빼서 벙포가 나. 누통 왔다. 배 왔다. 내가 죽 아닐지. 아, 하나 일단 핑 하나. 밀자 밀자 밀려. 터지고. 하 예쁘게 양념 저배젖리 젖어. 젖어. 젖어. 젖어. 젖어. 샘어젖 에, 좀대렸어요주도 같은 놈. l o n d o 같은데, k i How would you know? Oh, Kabukana. k u m b 하나 a n a o k 하나? Send you, send you. Send 나 o u s 검으로 어, 어, 검. 뒤에 가는 애가 쌤 먹었어요. 검은 옷. 아, 꼭긴 했는데. 아이고 고자 님들. 네고생하셨습니 네. 고생했대이 괜찮다. 아이니에요아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리벌스를 담아 제가 방에 볼게요. 네. 네. 뭐가 나? 뽀뽀뽀 중폭 아 울퉁이구나 아... 아, 그.. 렉.. 렉인 것 같아요 박스 쪽으로 볶았는데 여기 터졌는데 이 인풋 렉인듯 염박 음. 나이스 오시나오시나 여기 중옥은 연막으로 막.. 아, 그, 으로 막거든요. 오템나아나 오시아나, 시아나 오시아나, 오시아나, 오시아나, 방이 형, 방대명뒤타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형이 가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개걸막치고 방이 그냥 띵치고 쑥 들어가도 될 듯? 아니면은 발소리 숙이예 네. 숨죽이고 다들어갈 듯? 네. 말 맞춰서 한번 가보죠 계단 쓰나? 자옷방 체크한번요 빵두 아, 명. 아이고, 똑방 들 아, 한명 아닐 것 같긴 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네. 오, 다이스 맞제. 오다 아, 나이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 오빠 미는 거 보고 갈게요, 저. 밀라 그래요 이거 하나 하나 있었어요. 누드 어시 누드 반피 네. 예쁘게도 양념 옥빵 두명 옥빵 두명 둘다 양념 옥빵 네. 어, 네. 밀렸어요 일단 네. 네. 네. 누드 잘하면 어시고 예쁘게도 60피 뽀뽀뽀뽀. 어, 또 하나 더. 저거 게 빠진 거 같아. 두명 양념이에요. 저 중앙 올림. 오른쪽이야? 오른쪽 왼쪽이야? 방 개발. 아, 아, 원래는... 어 어신 아니네 오. 어, 어, 네. 아니. 이거 오른쪽에 빙치고 내려야 두 명. 저 네. 오른쪽 낚시 한번. 양가. 넘거조심해라나 이제 나템좀빼 볼게요. 저도. 템좀 빼고. 예, 연막 하나 더. 이게 삐까 옷 나온다. 아, 태포가 나. 왼쪽 실가 기본바 일단 하나. 기본 하나. 기본랑 기본이랑 낚시 하나인듯 어, 그 왼쪽 조심해. 중 하나 더, 덮... 어, 네, 낚시 파워인 오, 빙가고, 체크해볼게요. 오와. 전방. p 아 짧아, 짧아. 잡힌, 잡힌, 잡힌. 오, 꼬나 오, 꼬아다아나 오, 꼬아다 오, 꼬아나. 아나 오, 꼬아나. 오, 꼬아나. 오, 꼬아나 오, 아아 아, 삐 왔다 적통 조통. 아이고, 건디랑 조통. 어? 민 조통. 님하 조통. 조통. 조통. 조통. 조통. 조 아니면 이번에 옥방툴 그냥 내려오면 바로 방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 여기 주먹에도 힘 많이 실고 있어가지고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방귀에 응. 누드 원샷 남 빠질게요 오게 누드 원샷 나요? 옥방 빠졌음. 옥방 어디, 뺀거알 거예요 어디에 저기. 어디에 저기. 아, 이거, 야, 가자. 빨리 방 중옥도 오픈인 거 같은데. 어, 편집 난다, 편집 난다. 아, 너무 왜, 그냥 가야 될 듯. 11시 있대요. 개구 조심,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가능것 같아요. 아, 아이고, 죄송해요, 저 빼. 저빼는쪽 아, 죄송합니다. 민어전인 줄 알았네요. 민영전님, 하여. 아, 민어전 맛있죠? 아, 예쁘게요 예쁘게,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누드 왜 소리 안 들려? 민트 고왜윈들거 아니야? 있거든? 대 포가나? 템뺏기요 연막 한도이기 네. 이거 아니면 이번에 우리 중옥 연막 치고 뭐 패스 뭐 혹시 가능할까요? 중옥 아, 패스? 아, 패스? 네 기계, 기계 한 명만 남고, 기계 한 명만 네 이거 중옥 잔뜩빙으로 막는 거 조심요. 아이연 안테나 연 낚시방인가? 네 기본, 기본 쪽이 하나 있고 낚시 하나. 전방. 누드 네? 두대. 가야될 때 가야될 때 이제 포포포옥 3시다 옥 4시다 옥 4시다 옥 4시다 옥가시다 아이고 빙 낚시낚시낚시 낚시. 너무 들켰네 아, 아, 아. 이거 나중에 혹시 중국 패스하실 때 옷방은 한두명 정도만 있고 다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I'm 소리네저오 n 빠 t 네오 n 안밀었어요 o t I'm not. i 아직 o t I'm not. I'm not. I'm n o 있어 가프아있어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프, 터해 아 네, 까비. 너무 멋있 네. 네. 많이 땄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포하나자 네. 어, 어, 어, 네. 네. 네, 방이 보면 살파핀 갈게요. 네. 그다음 연막 제가. 방염이빨 어, 네, 방금 방이 빨은 그냥 템 빼는 것 같아요. 아, 어고나다 슬퍼피아나 슬퍼피아나 나슬퍼나아나나슬나이스나임 체크할게요 퍼나나임체크하아아나나 아니 사실이요 그래. 이거? 살아라, 살아라. 아, 나이스 I'm going to get a vehicle. Yeah, y o u 거 그다음 바이, 방연막 해피. 제가 방연막 하나. 중계단. 아야만야만아중장다 아, 하나 더. 계단두 개. 압시포압시포압시포 개구방까지. 와 개구방 다섯 개구방 다섯. 이거 포즈를 파타야님 조금 후방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요제 이제. 이제 우리 올 때까지만. 나 까비. 그러니까 유 방입하나. 방 방입 어요 방금. 방임 아, 맨 아.. 연마한개다 어, 자, 살파 살파핑 대기 중니아 어, 기계 아직 어, 있어요. 어, 이거 먹혔다, 먹혔다. 중물 빼란 방 조심. 방 체크 한번요. 테스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기계죠? 네, 확인요. 이저 문디 낚시? 온 온다. 있다. 방이. 반피 반피. 방 들어온 거 반피. 나이스. 나이, 스 이거 중어 올려도 기계 한두명 남아서 방이 찌르네요 나중에 방이 안 많아 방이빨방이빨 i p 비하나중 p 배중 p 배 이거 오늘 방이 i p 방이 p i p 야방이비 p e 방 Piper, Piper, p i p 기계 안 보인다. 기계 안 보인다. p 올 p e r p i 올라왔다, 빵 올라왔다, 건디가 방금. 나이스. 와, 첫폭 때문에 아이스에 걸렸네. 첫폭 누구 거지, 방금? 어? 와. 그것도 적폭인가 나이스. <웃음> 꼼짝 말아 죽었네. 옹 뭐니, 다디야, 기운빡. 울베로 뭐까, 고 울베? 울베찌름? 나이스. 네. 오이스막 연막... 연막 없어질 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방이 삐야나 기계 별로 안 찍혀요. 와 기계 안 보인다. 야, 예, 일단 기계 안 보임. 기계 안 보임? 나가 볼게 그냥. 기계 없다. 기계 없다. 이거 중이라고. 이요 무조건 중이라고. 오 자, 빠르게 대치기. 빠르게 대치기. 아, 나디디디 어디? 그우리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박스 포거나? 마무리. 아, 아, 에 가실까요? 제가 탈 이두개 굴릴게요. 기계 어, 일단 다뤄. 밀었어요. 뺨뺨뺨 뺨, 뺨, 다시 뺨폐린다겠다 <목소리> 하나 더. 나이스. 다. 아뭐왜다 뭐, 뭐, 받나? 아 반갑게. 어 캐고방 대고방대고방 방이비랑 방이비. 방둘 방둘 하나 모름 하나 모름. 방둘 방둘. 아직 노설 방 노설. 아 씨. 이제설 이제설 방셋. 경고. 다 설바 쪽이에요? 아, 예. 개 과폐 하나? 아 예. 와, 총이 왜 이러냐 다 받나네. 네, 지, 지켜보, 지켜보죠 이번엔 갑자기 지르는거 조심 방이 연방게다 중작업한다 계단 어. 타는 거 조심. 딱렸다못 아. 맞았어. 못 맞았어. 계단 하나. 제이다 네. 아. 아. 올라오는 거 조심. 올라오는나 개다. 다 아, 중계방지켜볼빼다게서 일단. 아. 중계. 네, 중계? 방 조심해야 됨. 어, 단이폭도게에도 아, 나이스. 나올다볼게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내려갔어. 내려갔어. 백업이 뭔데 너시아? 기고 잡아. 이거, 이거 중이랑 방 조심. 방이 방이 맞다. 지키고 있어아이 나이스 나 아, 맞은 방울 거 같더라. 마지막에.